고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. 한 곳을 응시합니다. 목표 설정. 성공이군요. 그 누구에게도 먹이를 내주지 않죠. 본능적으로 위험을,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주변을 살핍니다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먹었어. 하지만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죠.